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뭐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위죠 주가 상승률이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증시가 지금 뭐 달아 올릴 대로 지금 달아 오른 상태입니다 그 중심에 2차 전지 섹터가 거의 뭐 주도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승했던 종목들 대부분이 다 2차 전지 그리고 중국 어, 중국 기업이죠.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연일 뭐 상승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그 시장은 거래소는 지금 2,500선 또 코스닥이 이제 9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어 이런 어, 중요한 변곡점에 있고. 어, 그러면서 지수가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같이 이 무거운 놈도 이제 어느 정도 지수 상승률 정도 따라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그에 반해서 뭐 2차 전지주가 어 가장 이제 강한 섹터지만 언젠가는 이제 얘도 꺾이겠죠. 그리고 내일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장, 어, 이 시장의 관심주, 얘네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특징주들을 살펴보시면, 애경케미칼 실리콘 음극제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, 스튜디오 산타, 어, 얘는 이제 그 킬링 로맨스 판권 획득 관련해서, 어, ARF 쌤이 어, 반도체 중국 매각 관련해서 케일럽은 항공기 관련 또 노바텍은 히토류 관련이었습니다. 그리고 EV 수산화 리튬 그래서 리튬 또 음극제 이런 2차 전지주 어, 상한가를 간 종목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슈프리마 바이오 관련입니다. 바이오 생체인증 세계 1위 종목이 슈프리마 그리고 상한가를 갖고 오가닉이 중국 상장 기업이죠. 이 동전주지만 어,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게 중국 관련, 이 오가닉이가 마스크 해제에 또 중국 니오프린 관련해서 가장 이제 혜택을 볼 거라는 이유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. 얘는 이제 유아용 또 선크림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마스크로 인해서 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죠. 어, 그리고 오늘 어, 상승했던 어, 시장 관심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에코프로 24% 급등을 했고 에코프로 BM 13% 급등을 했습니다. 펄을 보시면 가장 높은 에코프로 500배입니다. 과연 이 내일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 500배를 과연 충족시킬 정도의 실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 좋은 실적이 나와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실적이 안 나오면 급락도 할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때있고 시가총액은 2조대에서 어느덧 19조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코프로비엠 8조대에서 28조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실적주들은 이제 포스코죠 어, SK이노베이션 다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금양까지 금양은 어, 실제 실적은 찍히지 않지만 에코프로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나 SK이노베이션은 11배에서 12배 수준대에 거래되고 있고 어, 둘다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피는, 어, PBR은 는 p 이제 1배가 안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배당은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배당을 주고 있죠 이 삼성 전자에 비해서는 이제 높죠. 그리고 삼성이 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. 1에 급등을 했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퍼는 8배 수준이 나오는 상태고 어 이게 뭐 1분기에는 이제 이 1, 2분기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해 줄지 1분기 대비해서 어 아무래도 감산 영향으로 어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불과 이제 약한 7% 정도 더 상승해 주면 어 신고가를 쓸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반도체가 치고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이 2차전지 물량을 어 2차전지에서 좀어이 차익실험 매물들이 반도체 쪽으로 올리면 수급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또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분산돼서 골고루 상승을 해야지 어 증시에서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만 어 현재는 이제 너무 이제 쏠린 상태에 어, 있는 종목이 바로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아, 에코프로의 차트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급등을 했습니다 어, 24%에 급등을 했고 어, 뭐 영업이익은 600%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내일 어, 과연 이제 이런 기준에 맞, 부합할 정도의 실적이 나와주냐에 따라서 이 흐름이 좀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올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거래량은 과거에 이때 이 지금 10만원 의 거래량 수준 때까지 지금, 어, 찍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, 어, 이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될 어느 정도 위치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격도뭐 상당히 이제 벌린 상태이기 때문에. 그리고, 어, 외국인의 조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매도한 이 흐름을 보였습니다. 어, 에코 프로 BM, 어, 얘도 좀 위꼬리가 달렸고, 거래량은 한번 터질 때, 어, 터지고 난 뒤에 조정을 좀 받죠.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또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이격이 상당히 벌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 발표와 함께 또또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갈지 이 위치가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. 기관이 좀 매도를 했고 외국인 개인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. 가장 많이 참여한 이 주체는 개인입니다. 어, 마찬가지 여기도 개인이죠 에코프로도. 다음 포스코홀딩스 어, 얘도 뭐 계속 이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썼습니다.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, 조정 시에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는 어, 모습을 보였던 이 포스코. SK이노베이션은 뭐 300%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어, 2조 가량의 순이익을 올렸던.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었지만 다른 2차 전지 주에 비해서는 아직도 뭐이전 고점에도 도달 못한 이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한번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조정도 이제 좀 약한 조정을 받아 받으면서 또 상승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금양이는 뭐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지만 이제 에코프로와 같이 맞물리면서 어, 계속, 이제, 동조돼서 같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. 다음, 삼성전자. 얘도 지금 불과, 이제, 뭐, 한 8% 정도, 이 정도 더 상승해서, 어, 여기서 이제 더 크게 좀 거래량으로 터트려주면서 돌파를 해주면, 어, 반도체주의, 어, 흐름이 좀, 어, 좋은 흐름으로, 삼성과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과거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이 거래량이 한번 어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을 했지만 거꾸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윗꼬리가 달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이런 그어 어떤 그 변곡점은 어 항상 대량 거래 이후에 윗꼬리를 달거나 또 장대 음봉을 맞으면 그 뒤로는 이제 나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, 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도 어, 내일 실적과 함께 어떤 흐름으로 보일지, 갈지 한번 잘 살피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